안녕하세요 배터리 전문가 m 딩입니다이 앞에 파워뱅크가 하나 있는데요 이 제품은 2018년도에 출시되었고요 지금까지 4년 동안 약 1만 대 가까이 판매된 저희 베스트셀러 제품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성비가 가장 좋은 제품이에요 이쪽에 보시면 철책 케이스로 된 제품이 있죠 얘도 120 반패하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19볼트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19볼트 출력이 있고요 그리고 밸런스 충전 포트도 달려 있습니다. 나머지 용량은 똑같아요. 저희 파워뱅크는 지난 4년 동안 꾸준히 발전했습니다. 이 제품 뚜껑 한번 열어볼게요. 어때요? 굉장히 깔끔하죠? 여기 보시면 PCB 기판을 사용해 복잡한 전선을 깨끗하게 정리했고요. 일본 리코사이 칩을 사용한 BMS인데요. 메인 전원을 안전하게 차단하는 스위치와 리셋 스위치도 추가되었습니다 셀 밸런싱 기능이 있어 이퀄라이저를 장착하지 않아도 배터리 밸런스를 잡아줍니다 여러분들이 몇 년을 사용해도 배터리 밸런스가 틀어지지 않아요 120A 파워뱅크의 실제 용량은 120보다 조금 많게 나옵니다 공장에서 출고되는 120A 셀 있죠 그 셀은 표기 용량보다 5A 정도 더 나와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 셀을 가지고 파워뱅크를 만들면 120보다 더 많은 용량이 나와요. 중국에서 유통되는 중고 120셀은 실제 용량이 110 정도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이 배터리로 전기를 얼마나 쓸수 있을까요? 이 파워뱅크의 용량은 1 2 0페어120 곱하기 배터리의 전압 1 2 v 트 둘을 곱하면 1440이 나옵니다. 1440은 외우기 어려워요. 1 2 0편는 1500W다. 1 2 0편는1 5 0 0이다요거만 외워주세요. 그럼 240은 3000W가 되고요. 360은 4500W가 됩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내가 가진 배터리가 전기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왜 120A를 1 5 0 0 w 트시라고 바꿨을까요 그건 바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가전제품에는 소비전력이 와트시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장판은 6 0 w 트에요1500 나누기 60 대략 27시간 정도 사용할 수있고요 조그만 냉장고 있죠 DC행정고 그거는 40W예요. 1500 나누기 40 대략 37, 38그 정도 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요. 요즘 여러분 LG 룸멘 TV 많이 쓰시죠? 룸멘 t v 는 32W입니다. 1500 나누기 32 대략 46시간 정도 쓸수 있습니다. 한 번도 안 꾸고 이틀 연속으로 쓸수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나요? 그리고 핸드폰, 노트북도 사용하시죠? 핸드폰 충전 안되면 살 수가 없잖아요. 핸드폰은 100대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은 20대를 연속으로 충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텐트 캠핑을 하거나 차박을 하면서 전열기, 에어컨 같은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큰 용량의 배터리가 필요 없습니다. 어두운 밤에 LED 조명 정도 밝히겠죠? 노트북이나 핸드폰 좀 사용하실 거고요. 작은 냉장고에서 40W 먹죠? 맥주 캔딱 꺼내가지고 텔레비전 조금 보다가 나중에 잘 때는 전기장판을 틀고 자고 이 정도 캠핑이라면 이 배터리 1 2 0 w 로도 충분히 1박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꼈으면 2박도 가능합니다. 이 제품은 220V 가전제품을 바로 꽂아서 여기 220V 콘센트가 보이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파워뱅크입니다. 순수 정연파 인버터를 내장했고요. 최대 출력은 1200W 전열기나 전자렌지를 제외한 여러분들이 가진 거의 모든 가전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1200W 미만의 커피포트나 작은 미니 에어컨 있죠? 에어컨도 돌릴 수 있어요. 요즘 중국산 파워뱅크가 많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중국산 파워뱅크가 있고요이 파워뱅크에는 220 v 출력 시거 소켓 연시거 소켓이 하나인데 시거 소켓이 많은 제품도 있어요 그리고 usb 충전 단자가 있습니다 이런 제품도 텐트 캠핑을 할 때는 괜찮아요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차박을 하다보면 의외로 시거 소켓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분명히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캠핑카에 12V 전기 공사가 되어 있다. 그래서 캠핑카 12V 단자에 전원을 공급한다. 시거 잭으로는 안됩니다. 그리고 이런 제품은 12V 고출력이 안나와요. 그리고 무시동 히터 무시동 히터는 시동 걸때 최대 1 8 0 w 까지 전기를 소모합니다 물론 시거 잭으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시거 잭의 퓨즈가 끊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되거나 안 되거나 어쨌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 무버 전동 무버 뭔지 알아요? 카라반 같은 거를 움직이는 장치예요 그리고 배에서 사용하는 가이드모터 이런 제품들은 최소 300에서 최대 600W까지 전기를 소모합니다 이런 우리는 파워뱅크에 있는 시그잭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캠핑카에서 사용한다 또는 전동 무버를 쓸 일이 있다 또는 배에서 가이드모터를 쓰고 싶다 그럴 때는 아 디자인이 이쁘지만 이런 제품은 못 쓰고요 차라리 이런 제품이나 꼭오리원을 써야 되겠다 그럼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최대 1 5 0 0 w 까지 출력이 가능한 대절류 단자가 있습니다 이런 제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원래 이 제품에는 주행 충전기와 태양광 충전기가 내장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태양광 충전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주행 충전을 하려면 자동차 메인 배터리에서 전원을 전선을 끌어와야 되는데 그걸 못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그두 충전기를 제거하고 가격을 합리적인 수준까지 내렸습니다. 이 제품도 시거잭 충전기를 함께 사용하면 출퇴근할 때 자동으로 충전이 됩니다. 이 제품은 전기장판과 냉장고를 30시간 이상 동시에 작동시킬 수 있는 280A짜리 파워뱅크입니다. 이 정도 용량이면 캠핑카 메인 배터리로 사용하기에 충분하고요. 주로 장박이나 오지 캠핑을 하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농막에서 사용하면 주말 내내 전기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캠핑용 파워뱅크에 대해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앞에 놓인 제품들 캠핑카에 매립하는 배터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